제가 p 디를 섭외했습니다 예아아아아아 yeah! 진짜? 계속해 <웃음> <이게 좋게> <웃음> 왜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아무래도 안하는 거야 어, 언니 하루 동안 양갈래로살수 있어? <웃음> 은진이가 아무도 안볼것 같아 <웃음> 미안다 아, <진짜. 웃음> <제가> 카메라 틀봐요 <웃음> <웃음> 홍나영의 <홍라형의> 타임머신 <웃음> <키디> 바꿔야겠다 <웃음> 언니날 <웃음> 놀리는게 콘텐츠인것 같다 ㅋ ㅋ ㅋ ㅋ ㅋ ㅋ 아유아유아유 <웃음>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책을 가져온 이유는요 홍나영의 브이로그 살리기 아. 일단 일시정지하 갈게요 홍나영 힘들게 하자 우리 어디오안 비하자 오디오 안 비하자 오디안 비하자 라라라라라라자 빨리 얘기해 빨리 언니 이거 어때? 보안도단에서 박자 싫어 한... 어 이거 어때? 싫어 이걸로 <웃음> 아 진짜 안 되겠다 내가 PD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<웃음>